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한때 사이버펑크 2077과 유사한 게임이라면서 커뮤니티를 잠시나마 달궜던 게임이 있습니다 이 고스트러너라는 게임은 매우 사이버펑키한 분위기를 물씬 풍 긴과 더불어서 양놈들이라면 뿅 가죽는 닌자 소재를 기가 막히게 버무려서 상당한 액션과 함께 적들을 처치하는 게임인데요 이 대본을 작성하는 10월 4일 기준으로 현재 고스트러너의 데모는 짧게 끝내면 10분 안으로 끝낼 수 있을만큼 매우 짧은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데모라지만 한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데모에서 즐길 수 있던 부분을 요약해보자면 디스아너드와 미러스 엣지를 섞은 사이버펑크식 인내의 숲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매우 단순합니다. 다양한 이동 기믹들을 사용하여 맵의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적들을 처치하며 진행해 나가는 게임이죠 제목이 고스트러너인 만큼 플레이 자체는 전투보다는 미러스 엣지처럼 이동에 좀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벽을 타고 슬라이딩을 하고 순간이동을 하며 고리를 이용해 이동을 하죠 이런 기본적인 이동방식을 베이스로 삼아 플레이어는 유동적으로 기믹들을 사용하면서 적들을 처치하면 됩니다 앞으로 출시될 본편에서는 어떤 적들이 등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데모에 등장한 몬스터들은 모두가 원거리 공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적들과 맞닥뜨렸을 때닭돌로는 절대 처치할 수 없고 대시를 이용해서 적들의 공격을 한번 피하고 처치해야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은 한 대라도 맞으면 바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세심한 컨트롤을 요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게임의 템포는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빠른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앞서서 게임이 전투보다는 러닝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듯 이 게임은 한 챕터를 클리어할 때마다 점수를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애초에 스피드런이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전체적인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플레이어들은 좀더 빠른 클리어를 위해 본인 스스로 게임의 템포를 올리고 좀더 긴박한 전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 게임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임들은 본인이 세운 기록들을 점점 단축해나가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게임의 환경과 그래픽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준 요인들은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 자체를 매우 디테일하고 아름답게 구현해 놓은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이버펑크라는 요소 자체가 가상의 세계인 만큼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그 세계가 실존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트레일러가 공개되었던 초창기 몇몇 사람들이 사이버펑크 2077이 아니냐고 오해했었던 만큼 게임의 배경은 상당히 매력적 이게 꾸며져 있습니다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은 어느 정도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우울함과 우중충한 면이 동반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게임 속에 등장한 맵들을 실내로 규정하여 상당히 어둡게 구현시켜 놓았고 공사장, 네온사인 간판 같은 소재들을 사용하여 딱딱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이동할 수 없는 구역들도 매우 디테일하게 구성해 놓아 맵 자체가 게임을 플레이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 자체를 잘 음미할 수도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약간 보태면 사이버펑크 덕후들이 그냥 자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의 맵을 만들기 위해 게임이라는걸 플러스 알파로 넣어둔 듯한 수준입니다 이제 게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애매한 목적성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게임은 전투보다는 러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본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데모 버전에서 보여준 그림은 러닝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플레이어가 러닝을 해야할 동기를 정확하게 마련해주지 못합니다 비슷한 게임인 미러스 엣지를 보면 플레이어가 달려야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어떤 단체들이 주인공을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플레이어는 이 위협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 플레이어들은 동기를 가지게 되고 완급 조절만 있을 뿐 계속해서 달리기를 해야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 플레이어들이 집중과 몰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데모 버전이라곤 하지만 정확하게 달리는 이유나 적들을 처치해야하는 이유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적어도 처음에 주인공을 위협하는 단체라던가 누군가 쫓아온다거나 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조금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긴장감이라는 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게임은 뛰어난 분위기와 그래픽, 잔인한 전투방식에 비해 너무 심심하게 흘러갑니다. 그냥 사이보그 닌자의 좌충우돌 러닝쇼라는 tv프로그램을 보는 정도의 기분이에요. 전투 자체는 짜임새가 있습니다. 단 한방만 맞아도 죽는 적들의 공격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며 적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투가 치러지는 순간순간은 게임의 묘미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적들의 배치도 애매한 편이며 몬스터들에게 큰 구분 없이 비슷한 공격에 너도 한방 나도 한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긴장감 보단 그냥 빨리 뒤지고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식상한 기분만 느껴집니다. 뭐 이렇다 할 보스급 몬스터는 좀더 다양한 기믹을 이용해 여러번 타격을 해야 클리어가 된다던지 하는 그런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러닝이 미러세치처럼 다이나믹하고 자유자재스럽냐? 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데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게다가 타이트하게 구성을 해도 모자를 파내이 스테이지를 지나서 하는게 메이플스토리 인내 숲입니다 뭐 스토리 진행을 위해 어느정도 끼워넣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정도의 전달력이면 그냥 시네마틱으로 때우거나 충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달리고 날라다니는게 주력인 게임에서 진짜 심심하게 점프만 이용해 재미도 없는 퍼즐을 푸는 구간은 게임의 기대감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데모는 딱 여기까지지만 지난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데모 버전의 뒷부분을 볼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런 단점들이 개선이 된게 아닙니다 이쁘지만 별 긴장감 없는 레벨 디자인 벽을 뛰어다니고 난잡하게 전투를 하지만 타이트하지 못한 지루한 원패턴의 전투 정말 아름다운 비주얼들이 아까울 수준입니다 뭐 처음 공개됐을 당시에 후르치 닌자 수준의 타격감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전투의 구성은 아직도 아쉬워요 진짜 근데 배경 하나는 끝내줍니다 게임이 애매해서 그렇지 뭐 여러 의미로 빨리 본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사이버펑크 2077 출시 전에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을 찍먹할 정도는 될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